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했다. For any possible body of 많은 양의 증거들 사이에서 항상 많은 양의 설명들이 존재한다. 그것과 일치하는. 이것이 이두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다. 그래가지고 이 주장과 맞물려서 일시되는 거고. In this case, 어,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던 간에, 어떤, 네. 그니까, alternative explanation이 바로 그 barrier t i of explanation이고, 그렇죠. 네. 어떤 그 많은 설명들을 하든 간에, 우리들의, 네. 해서 굿 주운자로서, 네. 우리들의 이름 그냥 어찌됐든 간에 하나만 네. 참 choice 네. 하는 거다. 그렇죠. However, 하지만, 여전히 일, 일치가 있다. between typologies. 유형, 음식과, 네. 아, 음식, 그 다음에 음료수와, 그 다음에, 그, 그러니까, 음식의 유형과, 소비자의 유형 뭐 연관성이 있다 네. 해놓고 여기서는 18 유럽 연관성이 있다라고까지만 말고 여기서 18센츄리 유럽 나왔으니 까 그냥 바로 이거 지금 들로 가버리고 네. 이 앞에서는 마토스틱한헤어이인 뭐, 같은 뭐그 이념적인 뭐 대립 네. 대립이 있고 네. 전자 전자가 먼저 봤더니 커피네요 네. 커피는 지배적인 그 중산층 중산층 그다음에 반대로 초콜릿은 귀족 것들 그러니까 네. 커피는 뭐 깨어 있고 자극받고 네. 뭐일일 일, 이거고 반면에 초콜릿 귀족 애들은 네. 게으른 애들 In the following day, 이렇게 구별이 있었는데, 커피는, had all r e a d t come up to a v e l a g e 유명한 그 음료수가 됐다. 네. 뭐, 티가 그러듯이. 네. 그러면, 대울폴이나하우웨본인데 대얼폴로 가기는 뭐, 프랑스에서 유명한 음료수가 됐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. 네. 이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의 이런 연관성은 정의된대요. In relation to. 사회의 위계질서. 네. 16세기 이후에 네. 그 만들어진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인 계층에서, 계층의 네. 관계에서, 네. 사회의 위계질서의 관계에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난대요. 모티프 퀄리티 품질의 뭐 동기는 명백해졌대요. 음. 소비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인, 받아, 받아들인대요. 다받아들인 하지만 내가 그걸로 해본 연관성, 일치, 일치, 그 다음에 음식, 음식과 그 다음에 이 컨슈머, 타이폴로지 소비자들 간에 그런 유형이 있었다. 뭔가 하우에다 나오니까 뭐 유기질서 그 예상해놓고 여기서 풀리게 된글 나왔고, 여기서그럼일치가 있어야 되니까, 이제 음식, 음식과 여기 사람, 커피는 중산층의 것들로 인식됐고 네. 인식됐고 반면에 네. 초콜릿은 뭐 네. 귀족 거라고 인식됐다.